저항을 가변적으로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 꽂은 게 기가 막히네요. 한, 한 가만 더 꽂을까? 예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치비의 김승현입니다. 목소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감기에 걸린 관계로 네, 좀 마스크를 끼고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운동할 수 있는 시기가 어 거의 만 3년 만에 온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죠? 2년 넘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왔는데 마스크 벗자마자 감기에 걸렸네요 저는. <웃음> 어찌됐든 감기 걸린 개츠비 김승현의 등 운동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지난 영상처럼 승모근과 광배근 타겟팅 나누어서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라고 했죠. 아, 오늘은 승모근을 조금 더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날이네요. 네. 광배근 운동은 제가 며칠 전에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광배근도 할 거지만 승모근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전 나우이트니스 너무 좋아. 어, 전 지난번에 또프라임위트니스의 시티드 로우 머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기구계말 그대로 프라임 정점에 있는 인류 머신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프라임 머신 자체의 특징이 신장 수축 구간과 단축 수축 구간에서 저항을 가변적으로 내가 무게를 어떻게 꽂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 바디빌더들도 애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한번 뽕을 뽑아 보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타겟을 나누어서 같은 머신이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모근 타겟팅 할수 있고 또 광배 타겟팅 할수 있고 한쪽으로 해서 광배에 좀더 고립할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 훈련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저는 승모근이 약점이니까 승모근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사실 승모근 타겟팅 할 때는 신장 수축에 좀더 초점 맞추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첫 종목이다 보니까 첫 종목에서 신장 수축에 초점 맞추는 거는 조금 비춥니다 그래서 사실 후반부로 놓는 게 좋아서 초반은 그냥 단축 수축에 저항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걸릴 수 있게 저는 가운데에다가 꽂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승모근 타겟팅 로으면쭉 뻗었을 때 견갑이 최대로 펼쳐졌다가 어깨가 만약에 말려있다면 말려있는 어깨를 제자리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팔을 뒤로 많이 보내주시고 다시 팔쭉 가다 뻗어지면서 견갑이 다시 쭉 늘어나주고 반복입니다. 하나, 둘, 셋, 해. 팔이 좀쭉뻗어져야 되다 보니까 최대로 많이 등받이를 뽑아주시면 좋고요. 아까 말했듯이 사실 쭉 뻗었을 때 저항이 되게 세게 만들어야 되는 건 후반부가 나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종목에서는 최대로 늘리면서 저항을 세게 걸리는 것보다 끝까지 수축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웜업 하느라 그냥 끝까지 써봤는데 이거는 최대 수축을 하는 느낌으로 가슴을 많이 들어버리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메인 세트 시작할 건데 하단에다가 무게를 10kg 얹어서 엔드 레인지에서 더 저항이 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당겼을 때 저항이 더세 거예요 이제. 오우, 오우. 등 상부에 직관적으로 네, 자극이 들어오네요 하, 이래서 머신 머신하나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기구를 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겠죠? 근데 그게 좋은 머신에선좀더 빨리 생긴다는 게더큰 이점 같습니다 하단부에 꽂은 게 기가 막히네요 한, 한 가만 더 꽂을까? 똑같은 무게더라도 하단부에 더 몰아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느낌 너무 좋아서 그냥 개수 원래 더 적게 하고 무게 치고 싶은데 어차피 나 이제 볼륨 높여 가는 중이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어이구. 자 이제는 광배 타겟팅 로우를 시티드 로우로 광배 타겟팅 하는 법 이거 조금만 앞으로 가서 내가 상체가 좀 이렇게 살짝 앞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나도록 만들게요 그래야지만 상완이랑 몸통 각도가 좀더 확보가 되겠죠 가동 범위가 자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아래로 아래로 최대한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우를 할 거예요 중량은 아까보다 좀더 올라갔어요 으쌰. 와. 와. 조금 더 빼서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광배근이 뒤로 좀 당겨주십시오 팔꿈치를 외회전을 많이 시켜주고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손목보다도 팔꿈치 손목은 힘을 잘 전달하기 위한 앵커 역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광배 좋으신 분들이 많이 그... 강조하는 게 이제 새끼손가락이랑 약지에 힘을 잘 줘라 뭐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 손으로 광배 타겟팅 로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광배 타겟팅하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때는 가슴패드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시고 의자도 최대한 낮춰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팔로 지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롤우 하시면 됩니다 이때 햄스트링도 긴장을 같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역시 아주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멤버십 가입자 분들께서는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이 운동 피드백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멤버십 영상으로만 어,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만약에 몸 자랑하고 싶고 수행 능력 자랑하고 싶어 이런 걸로 인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좀그 부분을 좀 개선시키고 싶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각도로 촬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는지까지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운동 외에도 개인적으로 조금 개별적인 질문, 예를 들면 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운동에 대해서 약간 개별화된 질문도 너무 복잡한 문제 아니면 괜찮으니까 한번 보내보십시오. 현측성 운동,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운동 하실 때 가급적이면 한쪽 끝내고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30초에서 40초 정도 휴식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숨찬 채로 반대쪽 하면 더할수 있는 것도 숨차서 못하게 되겠죠?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은 원근 원근 타겟팅 하겠습니다 아까 오프닝 할 때는 승모근 위주로 한다 해 놓고 승모근 한 번만 하고 지금 다 광배랑 원근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 더 조금 더 중요하기도 하죠 예, 물론 전 승모근이 약점이기 때문에 원근보다 이제 승모근을 좀더 해야 되지만 이 운동은 좀 알려드리고 많이 보급되면 좋은 것 같아서 이미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회 내변, 내보내느라 출연했었던 김종현 군 지금 현재 링거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많이 소개했습니다. 저도 종영 군한테 또 간단하게 팁을 얻어가지고 많이 수행했었어요. 이런 게 좋아. 비록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더라도요. 나를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요. 교학 상장이라고도 하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주고 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많이 당기기보다는 늘려줄 때가 포인트입니다.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앞에 텐션도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거근이라든가 당연히 원근 긴장도가 높아야 됩니다 광배근까지 긴장이 끝까지 들어가서 수축을 할 정도로 당기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하강시키면서 광배근을 완전히 수축한다면 광배 타겟팅의 풀다운이 되겠죠 그러기에도 좋은 그립입니다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었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쭉 늘리지 않으셨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광배 타겟이 아닙니다 이거 원근입니다 대원근 아 저거 다운 하는데 광배 하나도 못 쓰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덤벨 슈러그 하고 마무리 운동 아 슈러그도 어릴 때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맨날 관장님이 와가지고 아유 정장못 입으니까 하지 말라고 에이스 헬스클럽 관장님 어깨 운동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덕에 어깨가 좋아졌습니다 승모근 운동 안 해가지고 쉬. 멀었네 네. 자 이렇게 등운동 마쳤고요 이제 저는 여름을 앞두고 감량 중입니다 저는 뭐 아직 딱히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 뭐안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보기 좋은 몸을 만들어 놓고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야지만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만의 잠정적인 목표를 좀 두고 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등이 항상 저의 평생에 걸친 수건인데 이거 보완해 나가고 보디빌딩 라이프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오면서 같이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기 걸린 고독한 개집이었습니다